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증가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주도는 섬이지요. 섬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아마 비행기나 배를 타야 되죠. 또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가 이제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나 외적으로도 여행이 아마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 기간이란지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를 찾고 찾습니다. 그런데 해외 여행 가려면은 비행기나 여객선을 타야 되죠. 비행기는 유럽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남미 쪽에 가려면은 배 타고 갈 수는 없지요. 또 배를 타고 가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쪽엔갈 수가 있죠. 현재는 아마 막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행을 가려면은 이런 비행기나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많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려면은 거기에 티켓에 보면은 이름이라든지 편명 비행기가 몇 평, 어떤 그 비행기마다 편이 있지요그 다음에 탑승일, 출발지, 목적지, 출발 시간, 그 다음에 탑승구, 탑승시간, 좌석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앞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이 탑승구는 신경을 써야 되죠. 마,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음, 번잡하지 않습니다만은, 아 미국에 가면은 큰 그, 어, 공항에는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잘못 가면은 뭐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탑승구를 자세히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탑승구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게이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 게이트를 어떻게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도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의 게이트를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회자되고 있는 문 중에 뭐 아, 교토삼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플랜 C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의 정말로 어떤 문을 들어가고 어떤 문을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올바른 삶이 도될수 있고 그렇지 않은 손가락질 받는 삶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를 잘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만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종교마다 다릅니다마는 기독교에서는 선한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이라는 그 예수님의 문을 지나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의 꼴을도 얻는다는 겁니다. 이 꼴요. 꼴도 얻을 수가 있다는. 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실 때는 목축업인데 실제로 꼴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뭡니까? 직장을 얘기하고 우리의 사업 비즈니스를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합독하셨는데, 아, 교독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열으신 선구자고 또 순교자입니다. 참수당하지요. 선지자, 선구자, 순교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먼저 갈길 보다가 어떤 사람이 간 길을 발자국을 밟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기가 쉽지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보다가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기가 더 쉽고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그 형이나 누나가 간 길을 동생들은 따라서 가면 훨씬 더 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길을 편 선구자였고 그리고 순교자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지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원래 갈릴리 갈릴리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다른 그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지역에서 원래 조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이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은 14절과 15절 16절과 20절이 나누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주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6절에서 20절에는 제자들을 부르는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과 20절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은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사건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사건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처음에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두 형제들이 추정합니다 이두 두 본문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15절과 18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17절이네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과 17절에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는 권위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일반 랍비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베드로가 베드로는 시몬이죠. 여기서는 시몬이 나오는데 이 시몬과 안드레가 사용한 그물과 요한과 야고보가 사용한 그물이 다릅니다. 우리 한글에는 둘다 그물로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에 보면은 시몬이 사용한 그물은 암피 블레스 트론이라고 해서 투망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가 사용한 것은 딕티온이라 해서 자망입니다. 여러분 투망은 던지는 거죠. 근데 자망은 잘못 들어보셨을 텐데. 자망은 그냥 그물을 그냥 이 물속에 내려 가지고 고기를 걸려 가지고 그냥 잡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물 하면은 자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오늘 이네 사람을 제자들을 부르는데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두 사람 두 사람이 형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는 시몬은 듣, 듣는다고요. 안드레는 남자답다. 야거보는 발꿈치를 잡다. 요한은 여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두 사람 두 군데 시몬과 안드레와 야거보와 요한만 형제로 나오지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왜 예수님께서 이두 사람들을 쌍으로 취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 당시에 형제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하나씩 불렀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형제들 사이에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유한은 형제 사이에 상당히 우애가 있었고 화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단체 생활을 하는데 화목하고 우애하지 않으면 그 집단을 잘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시몬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아, 뛰어난 사람이죠. 그 리더였죠. 그래서 우애와 화목, 형제 사이에 우애와 화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 둘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 특히 15절에 보면 은두 개의 선언과 두 개의 명령을 있습니다 그 15절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때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헬라우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내 생일이 언제라든지 아니면 은 결혼한 분들은 결혼일이 언제라든지 뭐 이런 부모님의 돌아가신 분은 부모님의 길이 언제라든지 어떤 특정한 날을 얘기할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는 시간은 크로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때냐하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지금까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벌어지는데 그 세계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은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범했다는 그것을 회개하는 것과 그럼 회개한 사람이 삶을 바꾸는 것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삶을 바꾸고 그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회개하는 것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죄로부터 그냥 잘못했다. 뭐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그것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것도 그건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 단계가 삶을 바꾸는 거고 세 번째 단계가 내 멋대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단계가 비로소 회계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잘못했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 삶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까지가 완전한 회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런 얘기를 듣죠. 신성 모독죄라고 얘기하지요. 누구든지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첫설교를 듣고 보고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삶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헌신한다는 거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내 삶이 내 뜻대로 하던 삶을 말씀의 뜻대로 바꾸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지키려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와서 첫 번째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15장까지 그것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다이네 가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 뒤로 읽어 갈 텐데, 그때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읽어야지 그 마가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환과 헌신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전환과 헌신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생을 얻기 위한 하는 거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 갖고 너희들의 삶을 전환하고 헌신하면은 너희들의 삶이 영생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삶이 죄 때문에 이에서 사망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창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우리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네 명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한가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졌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키웠어요 자기 일에 다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할 때한간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나태한 사람에게 부를 부탁하지 않죠. 바쁜 사람에게 부탁해야 돼요. 일 때문에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쁘지 않고 한간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르시는 이네 명의 제자들도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는 그 당시에 중산층이었어요. 어부가 상당히 중산층에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상층, 중층, 하층을 나눈다면 중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상층에 그 당시에 라비의 제자들 또는 그 사내들인 공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봐야 별로 일들을 잘안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너무 윗사람도 싫고 너무 아랫사람도 싫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선언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네 명의 제자를 봤을 때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냥 있는 사람 가서 야 너와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뭐갈때입그 이력서를 쓰지요. 그 이력서를 쓰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수 있다는 거죠. 이네 명의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삶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자기 일에 충실했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실천했던 사람, 복음을 실천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소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점 가면 뭐 착한 가게라고 하죠. 가격이 적당한 데를 어떻습니까 가성비가 괜찮은 데를 착한 가게라죠. 착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도 어떤 사람과 일할 때 정말로 충실한 사람, 평범한 사람. 뭐 뒤지 않는 사람이 좋지요. 그다음에 맡기면 정말로 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착한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던 그럼 우리는 택한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16절과 20절에 보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추종했어요 어떤 문구도 달지 않았어요. 아 내일 갈겠다 조금 생각하고 가야겠다. 그런 거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부르심에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본인의 가업을 포기하기 어렵죠.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두 랩돈을 바친 사람 있죠. 과부 두 랩돈인데요. 그두 랩돈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이 어부들이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면 백배에 더 열매를 걷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는 예수님을 천프로 신뢰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사람이 와서 가자고 할때 그게 쉽냐는 거지요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을 때또 봤을 때아 저분 따라가면 충실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할때뭐이러할때 어떤 인물들을 앞에 내세워서 하지요. 왜그 사람들을 하면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이 부르심에 응답한 네 명의 제자는 추종하고 포기하고 신뢰했지만 거기에는 이네 명의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거, 고기 잡아서 돈 버는 거 거기에 올인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했던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나를 소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을 조정하고 헌신하는 거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버리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한대요.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와서 갑시다 라고 교회 갑시다 라고 할 때도 잘 가기 아, 글쎄 뭐 내일 가지요 다음에 가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네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100% 신뢰했는데 그 신뢰는 뭐냐 하면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라는 거죠. 여러분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요 에토스는 뭐냐면 인품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그 사람의 인품 조금 알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믿을 때네 가지가 있죠 신원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원서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에토스입니다 그 다음에 파토스는 감정적인 겁니다 로고스는 이성적인 겁니다 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지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말씀, 이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은 보통 사람과 예수님이 뭐 누구든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소카테스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런 학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성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다른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인성이 있어요. 그 인성 중에서도 특별한 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 가지고 매력적이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예수님은 신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권능과 권세와 권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성을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추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의 삶을 이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성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첫 번째 소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은또 간접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삶을 여러분 나의 삶을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우선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조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요 여러분, 직장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직장일이 첫 번째 아닙니까? 주일날 제외해놓고 아침 뭐 7시나 8시 되면 뭐 제일 먼저 가는 거.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먼저 우선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기쁨을 하자는 거지 원망,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사역은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며 이것은 나의 행복이다, 해피하다 생각하자는 거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하는 거 큰 행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거지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한,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은행에 갔을 때그 은행에서 다른 은행에서 이뭐 이렇게 레이아웃, 뭡니까? 그 정리해고 당했다가 또이 은행으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매우 매우 감사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만 주어져도 감사한데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삼아주신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고 행복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으로 보면 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의 임하기를 축원 드립니다.